m u s i 이경 student 청경 s 일이래 평일이라 그런가 봐. 리 oh, really? 너무 작지 않아? o y like this c o a h Really? Yeah. i e a s Ah, ça va ça me f a i t e ça me f a i t e s rien ah bah où est-ce qu'avec ça c'est n ours 6시면 이제 한창 핫해야 되는 시간 아니야? 방치 <웃음> 가 <웃음> <웃음> 고습니다습니다 야, 엄마야. 야. <웃음> 추억을 더 그렇지 아 와... 아니 날씨 좋다 <웃음> 산책할까? 그럴까? 그럴까? 그럴까? 진짜로? 아니 가자 no. 가자 자메 자메 옷좀 입고 나가자 아 싫어 <웃음> 무슨 일있죠? 무슨 일있습니까? <웃음> 얼굴 완전 빨개졌다 <웃음> 우리 약간 시골 사는 사람들 같아 신발 <웃음> 괜찮아? 뭐가 있었군. 응있다 맛있다. 맛있다. 맛야다야있다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야 이파운 t 이들어